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뜨는 머리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는 머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가 벌써 5천명이 돌파 했네요 와우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한번 같이 가는 겁니다 화이팅 이렇게 많이 뜨고 이 부분 끝에 부분이 많이 뜨는 부분들 요 중간 부분이 많이 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위에를 눕는 부분 중에 더 위를 머리, 머리를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한 번만 이렇게 위로 쳐주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살짝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90도로 살살 쳐주시고 마무리는 2, 2mm죠 2mm로 약간 이렇게 그랜나루 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시고요 그랜나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랜나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는게 아니고 요즘은 약간 라인을 잡아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날씨가 오늘 더워서 우리 손님이 약간 땀이 나네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90도로 들어서 살살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머리를 살짝 내려주시면 얼추 약간 투블럭 아닌 살짝 소프트 투블럭이 돼서 뜨는 머리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많이 뜨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해서 붙여주셔야 좀 편하게 미용사가 머리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상태에서 같이 이제 연결해 주셔야죠 예, 자국이 없게 연결해 주시는 거는 똑같이 90도 치고 위에 한번 치시고 또 밑에 치시고 이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위에 한번 치시고 이렇게 밑에 한번 치시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치시면 정확하게 라인이 떨어져서 내려올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귀를 살짝 잡아 주셔야 돼요 이 귀를 안 잡아 주시면 이렇게 달라붙는 분들은 거의 귀를 좀 잘라 먹을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귀를 약간 잡으면서 최대한 귀에 안 닿게 조심조심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숙지를 많이 하셔서 예, 꼭안 닿히게 손님들 안 닿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라인을 살살 쳐주시면될것 같아요 그 다음 귓바퀴 위에 라인을 치실 때도 약간 귀를 뒤로 하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라인을 살살 잡아주시면 될것 같죠. 이렇게 귀내려주시고 귀에 넣을 수 있어서 최대한 안다치게 이렇게 똑같이 끝에만 살살 더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라인도 다 살아있고 머리 뻗치는 머리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옆머리 라인이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 옆에 라인은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요 이랬던 라인이 이렇게 좀 머리가 많이 뜨죠 이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거죠 왼쪽도 마찬가지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약간 내려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이런 내려오는 머리를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떠있는 머리를 정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90도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바닥에 다시면 안 돼요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 두피에 닿으면 안 됩니다 약간 이렇게 위에서 약간 겉을 살살 정리 하듯이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편하게 이렇게 쳐주시고 자 이렇게 쳐주시고 밑에는 2mm로 똑같이 2mm로 여기 보이시죠 2mm 2mm로 살살 이렇게 그랜나루 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랜나루는 일자로 자르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일자로 잘라 달라고 하시는 분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거의 10명에 한8 9명 정도는 보통 그랜나루를 살려달라고 고살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랜나루 선에서는 좀 이쁘게 자를 수 있게 라인은 보통 자기만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보단 제가 자르는 걸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라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뒷바퀴 라인은 귀 윗바퀴 라인이죠. 이 라인은 귀 조심하시고 귀를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귀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보통 대부분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하는 부분은 이 라인을 정리를 잘 해주시는 미용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귀에 요 뒷바퀴 위 라인 여기 달라붙어서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살짝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아하시고요.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이 안 잘라서, 요 부분이 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잘라서 거의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지 마시고, 귀를 내려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약간 토끼 바리깡, 토끼 클리퍼로, 토끼 클리퍼로 약간 이렇게 정리를 살살 해주시고, 위에 머리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핀자국 때문에 뜨는 머리는 살짝 물을 한번 살짝 뿌려주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리퍼로 그 라인이 약간 라인이 또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은 투블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위에 한번 치시고 밑에 한번 치시고 위에 치시고 밑에 한번 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쳐서 좀 라인을 살살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자체가 워낙 많이 뜨는 머리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옆가이질을 해서 옆머리 가이질을 살짝 이렇게 잡아서 귀를 내려주시고 그 손, 손에 엄지손가락 위에다 놓으시고 힘을 뺀 상태에서 살살 이렇게 옆, 옆가이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많이 안뜨고 라인이 살아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봤을때 면 들이 라인이에요 라인이 다 살아있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뜨는 머리 없고 이렇게 일단 잘라 주시고 이제 뒷머리 보여 드릴게요 자 뒷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위에서 치시고 아래에서 치시고 이건 다 어느정도 동일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상고 약간 높은 상고로 쳐서 위로 올려 드릴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제 마음이에요 맞아요 제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대로 갈 거잖아요 그죠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약간 오늘은 날씨가 덥고 좀 더워서 약간 습하고 더우니까 우리 손님이 약간 좀 짧게 자른다고 하시니까 오늘 조금 높은 상고 이게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럴 때 먼저 한가지 팁은 너무 머리를 깊이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만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훨씬 더 어, 정리가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너무 빨리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어, 좀 약간 경력이 쌓인 후에부터 좀 약간 좀 그때부터 좀 머리를 좀 빨리 자른다는 생각하시고 지금은 될수 있으면 천천히 잘라주시는 게 어, 우리 초보 명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한 가지 팁이겠죠.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라인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뒷머리. 자, 뒷머리 같은 경우도 위에를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는데 상고가 약간 이 머리는 지금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네, 높은 상고죠. 높은 상고는 위로 잘라주시고 위에 머리를 정리한 상태에서 밑에 라인을 정리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라인을 이렇게 좀 쳐주시고 자, 위에를 이렇게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어, 제일, 제일 좀 쉬운 방법은 이렇게 클리퍼에 탭을 끼세요. 그래서 탭을 끼시는데 6mm에서 3mm도 괜찮아요. 근데 초보분들은 6mm를 주셔서 위에서 이렇게 6, 7, 8, 9, 10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주세요. 이렇게. 6, 7, 8, 9,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나오고 밑에 라인부터 그라데이션이 정확하게 잘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먼저 잘라 주세요 이렇게 위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렇게 위에서 잘라 주실 때 위에 밑에 위에 밑에 이 부분을 좀 잘라 주실 때 주의할 점은 바닥에 너무 붙이지 말고 위에 머리를 살살 이렇게 잘라줘라 라는 어떤 그런 한가지 팁이구요 이렇게 자 얼추 라인이 섰을 때 자꾸 제가 위로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머리 자를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내렸을 때랑 위에 올렸을 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짝 좀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는 거예요 그럼 머리 자체가 튀어나오는 부분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위아래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 라인은 옆머리 라인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 주셔야죠 네, 이것도 넘어갈 뻔했네 이렇게 어, 실수 아닌 실수를 해요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좀안 나왔네요. 이렇게 옆에는 똑같아요.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위에, 밑에.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 괜찮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밑에 머리 이 네이프 부분을 네이프 부분을 똑같이, 저는 6mm를 잡았죠? 3mm도 괜찮은데 6mm, 6mm 탭을 끼시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6, 7, 8, 9, 10.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6, 그 다음에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 어떤 번호대로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에 라인을 여기 귀쪽 위쪽 라인이 잘 잘랐나 한번 더 보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잔털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잔털을 조금 더 이렇게 제거를 깨끗이 해주셔야지 우리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털 제거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초보 미용사 분들은 자르다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너무 그 부분을 빼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밑에 이 귀, 귀부터 해가지고 밑에 부분까지 전부 다 머리가 이 잔털이 난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잔털 제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이제 요 6mm로 해도 머리 자체가 많이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mm, 2mm로 해서 살살 밑에만 살살 더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상고로 머리를 오늘 잘라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위. 오늘은 전체적으로 가위를 안 쓰고 웬만하면 어 클리퍼, 클리퍼 거의 90%, 가위는 10%. 오늘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퍼도, 클리퍼도 층 같은 거잘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귀 쪽에 귓바퀴, 윗바퀴를 자르기 위해서는 귀를 무조건 잡고서 머리를 잘라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머리가, 어, 귀 쪽에 피가 날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일단 블랙형. 어 블랙형이었습니다. <웃음> 다음에 뵐게요 이렇게 라인을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는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